이쪽이랑 이쪽이랑 느낌이 진짜 완전히 다르지않나요이 중간부를 축소해주는데도 효과가 좋고 살짝 올려줘도 애교살이 빡 생긴 거 보이시나요? 진짜 진짜 활용도가 높거든요? 잘 익은 자두 같은 웜톤 분들도 도전해보기에 되게 좋은 뮤트 컬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어,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가 진짜 많이 바뀌었잖아요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쉐딩 빡, 블러셔 빡, <웃음> 음영 빡 이런 느낌의 강한 색조들이 되게 유행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약간 글리터 굵기도 되게 되게 작아지고 약간 컬러 같은 것도 되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그런 맑은 표현들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색조템들 중에서 뽀용뽀용한 색조들을 모아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드러운 뮤트한 컬러의 제품들을 써주면 은 사람이 되게 약간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드러운 인상을 만드는 꿀팁들도 준비를 해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요 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영상에서도 진짜 많이 써가지고 많이 익숙하실 요 아멜리 스텝 베이직 빈티지 발렌타인 컬러인데요. 이게 울먹 섀도우로 진짜 유명하잖아요. 이게 컬러가 진짜 사람의 그런 혈색 색깔? 이렇게 되게 수채화처럼 퍼지듯이 발색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아이섀도우나 블러셔로 활용하기에도 좋은데 이눈 밑에 울먹울먹한 그런 느낌을 주기에 진짜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핑크핑크하다고 해서 쿨톤 메이크업에만 어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의 이제 피부 안에 비치는 그런 혈색이랑 완전 비슷해가지고 어떤 색조를 눈에 올려도 눈 밑에 이렇게 조합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돼요.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밑에 안 깔고 왔는데 이렇게 몇번 톡톡 찍어주고 잘 덜어주신 다음에 이 눈꼬리 끝쪽 밑에 있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살짝 살짝 붉은기를 더해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왔다갔다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눈 아래 언더랑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진하게 해주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살짝만 지나가서도 이쪽이랑 이쪽이랑 느낌이 진짜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되게 이쪽은 약간 울먹울먹하고 분위기 있고 사연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난다면 여기는 그냥 약간 민둥맹둥한 그런 포인트 없는 밋밋한 느낌이 나죠. 이게 정말 작은 차이지만 메이크업 완전 다 끝냈을 때이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왜냐면 이게 언더 섀도우가 여기 코 중간까지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이 중간부를 축소해주는데도 되게 되게 효과가 좋고 전체적으로 눈가에 이런 붉은기가 더해지면서 사람이 굉장히 청순해 보이고 어 약간 사연 있어 보이고 이건 그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인상을 약간 풀어주고 싶다. 나는 분위기를 조금 추가해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완전 추천드립니다. 저는 요즘 메이크업 끝단계에 이거를 항상 해주고 있는데 너무너무 만족 중이에요. 이렇게 반대쪽도 해주고 왔는데 아까보다 확실히 이 여백이 확 줄어드는 느낌도 들고 전체적으로 약간 불그리불그리한 기운이 더해지면서 사람이 조금 분위기 있어지지 않았나요? 그다음에는 요 애교살로 넘어갈 건데 요즘 애교살은 이제 좀 스테디하게 기본 메이크업 단계로 완전 붙여진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좀 약간 펄이 큰 이렇게 뽕뽕뽕 양감을 너무너무 강조한 느낌이 대세였다면 요즘은 펄 크기도 되게 되게 작아지고 되게 쉬머하고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애교살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그중에서도 진짜 진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 있거든요. 요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픽싱 스틱 섀도우 세팅 핑크 요 컬러인데 이게 되게 이렇게 크리미하고 멜팅되는 이런 부드러운 텍스처예요 나이트한 핑크 베이스에 화이트 펄, 핑크 펄 이게 되게 심오하게 섞인 거라서 이렇게 애교살 부분에 한 번만 살짝 올려줘도 양감도 확실히 살아나고 이렇게 이 애교살이 빡 생긴 거 보이시나요? 되게 과하지 않고 진짜 자연스러운 애교살 메이크업이 딱 됩니다. 이게 핑크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약간 쿨톤 메이크업에만 쓸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색감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되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웜톤 메이크업 하실 때도 그냥 약간 붉은기가 더해진 그런 느낌의 애교살이어가지고 튀는 그런 느낌 없이 어떤 컬러에도 되게 되게 잘 어울려 가지고 얘도 요즘 데일리로 엄청 엄청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텍스처가 이렇게 눈에 딱 붙는 그런 밀착이 잘 되는 텍스처여 가지고 지속력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펄 자체도 엄청 엄청 작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냥 글리터 빡 약간 애교살 빡 이런 느낌 없이 되게 되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꽤애교살에 만들 수 있어가지고 요즘 요즘 완전 잘 쓰고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약간 자연스러운 애교살 라이너를 찾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송충이처럼 애교살빡 이런 느낌 너무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요즘 되게 핫한 요 데이지크 치크 피치 블렌딩 컬러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컬러를 보시면 은 되게 라이트 톤만 써야 될것 같이 흰기가 가득 도는 그런 컬러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볼 위에 발색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색감이 있게 올라와 가지고 이거 블러셔 말고 섀도우로 쓰기에도 너무 좋고 이게 보면 엄청 웜톤, 웜톤 이런 컬러가 아니라 핑크가 한두 방울씩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웜톤도 쿨톤도 무난무난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 컬러가 진짜 진짜 활용도 높거든요. 하나의 단점을 굳이 뽑자면 가루날림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저는 말씀드렸던 이 컬러 묻혀가지고 이렇게 볼 중앙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얼굴을 되게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컬러여고딱 요즘같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컬러가 트렌드인 지금 딱 바르기 좋은 요런 요런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얘가 좋은 게 이걸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어떤 블러셔를 올려도 되게 찰떡으로 잘 어울리고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고 이렇거든요. 이게 지금 조명이 밝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 실제로 보면 은 정말 묘하게 정말 자연스러운 살구 컬러가 베이스로 이렇게 싹 올라가거든요. 이 컬러로 지금 베이스를 깔았잖아요. 그 위에 이 컬러 말고 다른 블러셔 어떤 컬러를 발라도 되게 되게 자연스럽게 잘 섞이고 전체적인 블러셔가 되게 분위기 있고 차분하게 바꿔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컬러 두 개를 섞어가지고 좀더 좁은 영역에 올려볼게요 아까 그 베이스 컬러를 좀더 넓은 영역에 이렇게 발라줘가지고 훨씬 더 요런 중안부가 자연스럽게 메꿔지는 여백이 확 줄어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얘도 완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립인데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립도 진짜 약간 뮤트한 컬러의 자연스러운 발색 그리고 자연스러운 광택 이런 촉촉립들이 유행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립들 중에서도 요즘 제가 잘 쓰고 있는 투쿨포스쿨 클레어 틴트 제가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컬러가 되게 많은데 저는 그중에서도 되게 뮤트한 컬러 세 가지 요 6, 7, 8이 컬러들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오늘은 8호를 바르고 왔는데 얘가 뭐가 좋냐면 은 제형이 이렇게 되게 되게 쫀쫀한 제형이에요. 그리고 좀 신기한 게이 광택이랑 컬러 피그먼트가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이촉촉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휴지에 묻거나 어디에 닿아도 이 컬러가 묻어나는 게 아니라 이 광택만 이렇게 묻어나가지고 착색이 굉장히 잘 돼요. 제가 이 클레오 틴트 진짜 잘 쓰다가 제가 또 새로운 틴트도 많이 사고 이러다 보니까 잠시 입고 살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전소연님 화보를 봤는데 립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 뭐지? 빨리 사야겠다 했는데 우리 집에 이미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다시 잘 쓰고 있는데 제가 추천도 되고 싶은 요즘 바르기 좋은 그런 뮤트톤의 컬러는. 이렇게 세 가지 컬러입니다. 6호는 되게 되게 차분한 코랄 오렌지 피치인데 베이지가 약간 섞인 그런 느낌이고 7호는 엄청 차분하고 오묘한 그런 로즈 브라운 컬러예요. 이세개 중에 저는 8호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되게 뮤티드한 모브 컬러. 딱 제가 좋아할 만한 잘 익은 자두 같은 그런 컬러여가지고 저는 8호를 진짜 진짜 잘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이렇게 바르고 왔는데 생각보다 발랐을 때뭐 엄청 쿨톤 컬러다 이런 느낌도 아니에요. 차분하게 눌러주는 그런 자두 컬러여서 쿨톤 분들은 당연히 잘 어울리고 웜톤 분들도 도전해보기에 되게 좋은 뮤트 컬러? 그리고 이 틴트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외곽 부분을 브러시로 스머징을 해줬을 때 훨씬 훨씬 예쁘게 바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러 번 덧발라도 컬러감이 엄청 빡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서서히 깊어지는 그런 컬러감이어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깊어지는 이런 느낌이어서 분위기 있게 딱 포인트 주기 좋은 것 같아가지고 요즘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약간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색조템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처럼 약간 부드러운 인상 표현,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